드럽 같이 되겠다? 콜라보로. 어, 되세요? 어. 같이 어, 드럽 좀 올라가가지고, 어. 비트을좀 깔아주면은 어, 좋잖아. 일단 들어보기 전까지 니곡한곡 네곡 하고 일단, 우리 드럽 좀 세팅하고 있을게. 원나는너 oh, 하나로 충분해, 긴말안 해도 빛으로. 함께 요 계속 살려 요거 요거 계속 가봐 우리 드럼 알아서 들어갈게요 어, 계속 들어가 봐 눈을 감고 내가 하는 <웃음>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키가 끝나기 전에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때 세상을 다 가졌어 평생에